재롱아재롱아로아 <웃음> 주차를 못 하고 있어. 거어 아, 난리 잠깐만 난리 나.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라. 잘 있었어? 어우 잘 놀았네. 지금 이, 지금 멍멍이 냄새가 물씬 풍기는 걸. 이런 것 끝나 너무 힘들다. 너가 운전해라. <웃음> 멀정적으로돌아고 그리고 이거 바스락 삐삐니다줄까지 있어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아프지 않아? <웃음> 걸랑 달려 있고 목금 저롱아 거기 또왜 꼈어? 재롱아. <웃음> 재롱아. 거기 어게낀거야죠 거기 준비 다 했어? 두개 깊어 응? 다 놀았대 다 놀았어 시야이즈 엎드려 응? <웃음> 아우 예뻐 너무 예뻐 우리 애기 너무 예뻐 아, 재롱이 자는 잠드는 모습 찍을라는데 왜 잠은 아, 안 들지? 얘가 이제 좀, 시가좀 유명하다고 카메라를 의식을 해가지고, 나름 프로정신이 좀 난다른 거야. 아까 분명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, 이제 카메라 지금 세팅하고, 카메라, 네. 카메라 큐! 돌아가니까 지금. 왜냐면 큰 나가 지금 좀 뭔가 이상한 자세가. <웃음> <좀> <웃음> 너무 말통말통 하잖아. 아, 진짜 프로인데? 근데 난좀 자연스러운. 아니, 내 지금 촬영 기사가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